호텔 조식보고 존나 부실한데 뭔지 알죠? 쓰레기 아닙니까? 기대일도 안 됩니다. 이개 같은 쓰레기. 이 이름을 잘못 지은 것 같은데요? 전 처음 들어봐요. 일단 저희 동네는 없어요. 몰라요. 처음 들어봤어요. 진짜. 거기 메인 셰프가 두명 있는 건 알아요. 그걸, 그걸 아는데 왜? 이게 뭐 하는 놈이죠? 어, 어. 유학생 치즈버거. 근데 굉장히 신기하게 생겼어. 여기 포장지 안에 구멍 뚫려 있다. 그러니까 U F O 잖아. 네. U F O 같은 느낌 내기 위해선가 이거? 점네개 있는 것까지 뭔가 U F O를 잘 표현을 해낸 것 같죠? 어? 진짜네? UFO 하면 생각나는 그 디폴트 값이 있잖아요. 원반 접시에 구멍 뚫린 거. 그걸 형성화한 게 아닐까 싶어요. 이게? 그래서 생긴 게 이렇게 UFO처럼 생겼더라고요. 아 이게 바깥으로 <웃음> 안 나오게 이렇게 돼 있다. 마감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 여러분 호빵 나라나 호빵면 보시면 카르빵면 얼굴이 딱 이렇게 생겼거든요. 네. 무겁다. 어 그러네 무거워요. 어. 냥 해. 형 탕수육 부먹보다도 더한... <웃음> 케첩을 여기다 부렸어요 아니. 보이면? 접시 더럽히기 싫어서 그래요. 반으로 잘라서 먹어볼까요? 오케이 오케이. 여기가? 이게 뭐야? 이거 야채 아니야? 이거 다 양파 아니야? 아 먹어 그냥! 아니 이거 다 양파잖아 지금. 그래 맛있은 거야. 아니 이거 좀선 넘었는데? 뭐 고기도 많잖아. 아니 고기는 두껍거든요? 근데 야채가 다른 버거집 들과 달리 너무 많아. <웃음> 뭐가 많아? 아니, 너무 많잖아. 뭐가 많아. 다 적절해요. 좋아요. 일단 좀 빼고 먹을게요. 어? 아 진짜로. 나 먹다가 토할 수도 있어. 야채 먹으면. 와와 맛있는데 너무 맛있다. 아 근데 너무 맛있는데 이 위에 있는 흰 소스도 맛있어. 나 솔직히 여태까지 먹었던 버거 중엔 제일 맛있다. 그 정도로. 그 패티 쉽잖아요 그러면 일반 버거가 아니라 약간 수제버거 느낌 나는데? 나 이렇게 생겨가지고 사실 기대 안 했거든? 예상외로 맛있어서 놀랬다 이게 왜 맛있냐면 그 브리오치 번 특유의 쫀득쫀득한 그 밀가루 맛이 나고요, 저희 처음에 음, 음. 패티가 생각보다 그래도 괜찮아요 구운 양파의 단맛, 그리고 소스, 그리고 치즈도 위아래로 하나씩 있어요 아 어쩐지 치즈 맛 진짜 많이 나더라 그리고 이러면 느끼하잖아 딱할라피뇨도 넣어놨어 근데 야채 싫어하는 사람한테 모수 있는데 아니야. 저 같이 아있어 맛있지? 응. 그래 먹어 먹을 줄 아는 거잖아 왜 거르고 시작해요? 제 평균 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소, 이렇게 그냥 먹잖아요 마감 처리된 부분으로? 하나도 안 올려 나는 햄버거 먹을 때 제일 싫었던 게 이렇게 한입 먹으면 여기서 다 튀어나오거든? 음, 음. 너무 깔끔합니다 음, 음. 그 패티도 두꺼워요 고기 맛이 아주 잘 나요 미쳤어요 미쳤어요 그냥 이거 미친 버거예요 오 진짜 맛있다 유학생 치즈버거가 아니라 그냥 미친 치즈버거예요 약간 좀 비싸긴 하지만 거의 필적할만해 버거킹, 맥도날드, 롯데리아에 필적할만하다 6500원이면 저는 살포먹을것 같아요 근 인생 햄버거 1위가 슈색버거거든요? 두 번째가 버거킹이거든요? 얘 음. 예, 3위 어, 어, 맘스터치 보입니다 거의 슈스키2의 호각, 존박, 강승윤 음, 6급이에요 그런 느낌? <웃음> 진짜 그 정도 급이야 진짜 맛있어 오늘 마태도 이렇게 다 먹는 거 오랜만에 보는 호텔 조식버거입니다 여러분 일단 달걀이랑 베이컨 있겠다 호텔 조식버거 존나 시라한데 뭔지 알고쓰래기아닙니까 기대 1도 안 됩니다. 이개 같은 쓰레기. 이름을 잘못 질것 같은데요? 단점이 있는 게안는알 수가 없어요. 아또 박스 생겼어. 알 수가 없어요. <웃음> 아, <못생겼어>. 알 수가 <웃음> 없어요. <웃음> 랜덤 박스네. 응. 음. 제가 또 잘라보죠. 네. 스크램블 에그, 달걀후라이, 이거 토마토겠지? 양배추, 치즈인가 이거? 아 이건 과연 맛있을까요? <웃음> <웃음> 서브웨이 같아요. 고기가 없는데? 그 고기 대신에 계란이죠. 맥모닝 같은 느낌? 진짜 그 호텔 조식을 이렇게 포크에 여러 개 그냥 다 찍어서 한 번에 먹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먹어보니까 햄버거 느낌보다는 샌드위치 느낌이 더 강해. 난 야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더 추천. 난 이게 더 맛있어. 뭔가 아침에 먹기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 햄버거를 기대하고 먹으면 실망하실 수 있으나 맥모닝을 기대하고 먹으면 기대에 부응할 수 있다.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맥모닝보다 저는 이거 사 먹을 것 같아요. 아, 진짜 그 정도예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부드럽고. 어우, 저는 이거 다, 먹, 다 먹을래요. 첫 번째 게 너무 맛있었어. 캡슐 햄버거입니다. 생선가스구나! 이거는 양배추, 생선가스, 소스, 토마토로 구성이 되어있어요. 역시 아렌 치즈가 깔려있네요. 아, 나, 나그 맨날 생선가스 PC버거 이후로 좀 PTSD 있는데? 아, 저좀 무서워요. 최고예요? 베이컨도 있네? 와 너무 맛있는데? 피씨버거 완전 초초초상위 초 버전 소스 들어있는 초초초초초초상위 버전 근데 나얘 맛없어 왜? 비려 대산버거는 취향을 타긴 하죠 아 그리고 아, 양상추와 소스 조합도 너무 좋아요 아 짱이나요 진짜 이거 여기 아 이거 너무 맛있어요 진짜로 와나 진짜로 나 진짜 이거 햄버거 리뷰하면서 나 여태껏 맛본 것 중에 페스트야 진짜 나 지금 정훈이가 이렇게 맛있어 하는 거 처음 봐요 진짜 그죠? 어나 진짜 처음 봐요 진짜 너무 맛있어 여러분 저는 원래 새우버거를 좋아하진 않아서 확실히 롯데리아 새우버거는 진짜 그 새우 패티 맛밖에 안 나거든요. 맞아 맞아. 근데 얘는 좀 느낌이 좀 풍성해진 감이 있어요. 음. 둘이서 지금 저희가 리뷰했던 거 3개 있잖아요. 아아. 반만 갈아서 먹으면 무조건 싹 간이에요. 진짜로. 아, 그거 인정. 네. 와, 압도적입니다. 압권이에요. 너무 좋아요. 광고 받았어요? 아니요. 아닌데. <웃음> 진짜 짜증나. 저 역대급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UFO버거는 속이 꽉 찼다. 손에 안 묻고 패티가 안 튀어나오는 점이 제일 좋았고요. 맛이 고급집니다. 풍성해요. 쉐셰프 호텔 조식, 유학생, 연상케 하는 이미지적인 그런 마케팅 너무 좋습니다. 단점이 하나 있어요. 뭐요? 세트 만원이요 학생들이 먹기엔 비싸다. 자, 너무 화가 나니까 빨리 끊고 더 먹을게요. 네. 오늘 뉴포 햄버거 맛보기 UFO 대성공. UFO. 대성공! 안녕! 안녕. 자, 빨리 먹어야아 빨리 먹어